잘 잤어? 아침이야 아침이라기보다 점심이지만 나 시간 다 되어서 가볼게 여태까지 고마웠어 잘 있어 안녕 마지막까지 눈도 안 마주치는구나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이미 난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버릴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변해버리는 게 사랑이면 끝나는 게 사랑이면 처음부터 난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야 미안해란 말이 아프니까 안녕이란 말이 힘드니까 감정들이 넘쳐 흐르니까 고개 숙이고 걸어갔던 거야 나 없이 미소를 지으니까왜 이리 가슴이 아픈 걸까 알지 그 다정함을 언제나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질 않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나는 언제나 널 보면서 네 마음을 짐작만 했어 솔직히 이제는 지쳐버렸어 여태 매달리고 있었던 너와의 추억들 가 미안해란 말이 아프니까 안녕이란 말이 힘드니까 감정들이 넘쳐 흐르니까 돌려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그때를 어떻게든 할수 있을까 할 수가 없을 텐데 아 미안해라 말이 아픈 거는 안녕이란 말이 아픈 거는 모두 다너 때문이야 미안해란 말이 아픈데도 안녕이란 말이 힘든데도 감정들이 넘쳐 흐른데도 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왜 이리 가슴이 아픈 걸까 잊지 않아, 이제 스위스 리가.